맨날 언니 머리에 쿵 하고 내리면 어떡해. 만나 좀? 응, 야야 가자, 밥 먹자. 가자, 가자, 밥 먹자. 이제 자 복둥아 너는 안돼! 복동아 너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안돼 좀 몸을 닦고 내려고 너좀 전에 먹었어. 안돼요 야름미는 밥을 맨날 몇알 먹고 말고 なんメタにめっまりえめんな<音楽> 맞죠? 다이어트해야 돼.